우리가 농구들이 이그 농사를 짓게 되면 막일을하면 막 어디가 아프다 어디 아픈 네, 데 네, 네. 아픈 데가 많죠? 네 많은 는잖아요 네. 그게 젖산이거든요 음. 그 젖산을 분해하는 힘이이 안에 있는 거죠 네. 아, 이 안이라는 게 지금 당화술를 말씀하니까 당화식을 맞씀세요 음과 양의 이두 분한테 다 많습니다 아, 같이 먹으면 아, 네, 네. 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웃음> 그렇죠. 이 젖산 분해를 잘 해주니까 네. 그런, 그런 피로도가 적어진다? 그렇죠. 진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그거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어, 아, 요즘 지금 뭐, 사직시잖아요 지금. 지금 봄에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정말 그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당화수를 먹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눈이 맑아지지? 눈이 맑아져요. 어. 눈이 맑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혈액에 탁해졌던 혈액들이 정상화 된다니면 적혈구가 탁해져서 잘안 움직이다가 ph4 정도만 맞췄더이 당화수를 먹으면 적혈구가 풀려요 그러니까 피가 쫙 흘리니까 눈이 맑아져요 두 번째는 간이 좋아지거든요 피를 우리가 정제하는 게 간이라고 그랬잖아요첫 번째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어 내가 간 기능이 약해졌는데 이걸 몇달 먹으니까 좋아졌더라 그래서 간기능이 발생하되니까 네. 피가 맑아지는 거죠. 피가 맑아지면 우리 혈액으로 모든 걸 공급하잖아요. 영양, 3대 영양소도 보내고 산소도 보내야 되고 근데 이런 것이 원활해지니까 저 뭐가 좋아지냐. 우리 몸에 부종 같은 거. 아, 부기나 붓기나 부종들이 쪽쪽 잘 빠지는 거죠. 야. 세 번째는 피곤하고 나, 나름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막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우리 달리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 다리에 알통도 배기고 심도 이게, 이게 다 젖산 분해거든요 젖산을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그게 근육통으로 낫거나 우리가 농구들이 이렇게 그 농사를 찍게 되면 막 일어나면 막 어디가 아프다 어디 아프는 예. 네, 네, 네. 아픈데가 많죠? 네, 데가 네 많잖아요. 그게 젖산이거든요. 음. 그 젖산을 분해하는 심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네. 이 아니라는 게 지금 당화술맞받니까당화식을받으세요 음과 양의 이두 분한테 다 맞습니다. 아 같이 먹으면. 아, 아, 네네. 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웃음> 그렇죠. 이 젖산 분해를 잘 해주니, 해주니까. 활성화시키죠 네. 해주니까 그런, 그런 피로도가 적어진다. 아, 그렇죠. 진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그, 그것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어. 아, 요즘 봉사도 뭐, 있아요 지금. 지금 봄에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정말 그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음. 식물하고 물밖에 없어요 아, 첨가물이 하나도 없다? 예, 제로예요 첨가물 제로 전 세계 최초로 방부제도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야, 최초네요? 어, 네, 세계 최초라고 봐야죠 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들만의 기술이죠 아, 미온바이오의 기술로 첨가물이 없이 방부제 없는 순식물성 미네랄 워터가 맞아요. 탄생했다는 거 자, 그동안 이제 당하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한 가지 더이 당뇨 환자분들이나 당뇨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또 소재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바로 요겁니다. 당하식. 당하수는 음양으로 면은 수니까 음에 해당되고, 얘는 곡식으로 만들게 양으로 되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조화로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는 이 물은 우리가 나노 기법을 하다 보니까 분자 구조가 많이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블루콜에 있는 비타민 종류가 분자 구조가 많이 잘라져 있어서 비타민 B의 종류가 사라졌어요 아. 그래서 그 비타민 B 종류를 이 제품에다가 우리가 넣은 거죠 아. 비타민 B를 왜집어넣냐면 우리가 포도당이 에너지 대사를 하려면 우리가 피부르산이라는 우리 회로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고에 있어야 포도당 하나가 생성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피부르산의 어떤 회전을 그, 그 돌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이 포도당이 실제로 에너지 대사를 쓰는 거죠. 굳티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B 종류예요. 아 비타민 B1, B2, B5, 6, 12들이 있어야지만 사실 핵심적인 피부르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가장 지금 국물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타민 B 종류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바, 밥이나 탄수화물에 그렇죠. 비가 많이 부족해서 흰밥을 먹으니까 아 흰밥을 네. 먹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영양이 좀 많이 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미강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강 제품이요 아. 미강이 전체에 30%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미강을 그냥 미강으로 쓰지 않고 조강이라고 호칭해요 조강 네왜냐면 미강을 특수공법해서 조강화 시킨 거예요 아... 쉽게 기하면 소화 흡수를 좋기 위해서 네. 아주 미세하게 잘라낸 기법이죠 네네. 그래서 농약을 없는 미강을 취출하기 위해서 참 멀리 파주까지 그냥 어... d m g 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철원에서 갖고 온 미강이죠 아그 그 미강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당화식이다 네,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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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 그라밍이죠? 30그라다 먼저 요, 저, 커팅 라인을 해서 아. 이걸 뜯습니다. 그래서. 지퍼가 되어있네, 지퍼. 지퍼, 예, 지퍼으로이 투명 라인에 네. 물 채우는 그 화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 채워서 제가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당화수를 붓고. 요거 이제 지퍼를 딱 잠굽니다. 아하! 아주 편하게 되어있어요, 먹기. 네. 그래서 뭐 다른 그릇에 또, 옮기, 옮겨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흔들면, 흔들어! 네. 스 숟가락처럼 생기네. 네. 굉장히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먹어요. 오. 네. 아, 이제, 이렇게, <웃음> 깔끔하게 지금 원샷 하셨어요. 당, 당아식 네. 한 끼를. 이제 저녁 안 먹어도 됩니다. <웃음> <웃음> 한끼 먹었어요. 이제. 아, 이게 한 끼구나. 네. 뜨겁게 드시면 안 되고. 네. 네. 미지근하게 상온에 있는 물로 네네. 드시는 게 제일 그렇게 하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고소하시죠 아 고소한데요 네. 우리가 꼭 집에서 아, 아침 대용뿐만 아니라 이 운동 전후에도 네. 또 등산 가서도 네. 등산 가서 꼭 많은 거 갖고 갈게 아니라 네. 정상 올라가서 이거 딱 하나 갖고 올라가서 딱두개 섞어서 먹으면 그렇죠 한끼 식사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에 비타민 B군하고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 이 당화수와 같이 결합해서 먹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빠른 시간에 정상화될 수 있어요 아, 혹시 이거 언제부터 드셨어요? 이렇게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먹은 지가 무설탕, 무착색뇨 무지애모 이게 뭡니까? 예,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애모예요 노지애모 노지애모 농수산물을 보통 하다 보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유전자 변이를 시켜요 아 많이 들었죠 유전자 네. 변이 네. 그래서 유전자에 변이 없는 물질 그러니까 대한민국 신트브리 제품만 찾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 유전자 변이 없는 콩 아홉 우리가 콩그 다음에 쌀 현미를 다 넣었어요 아. 여기에 보면 유산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산균이 들어가 있네요. 네, 장을 좋게 하지만 우리가 면역력도 올라오고 우리 몸에서 비탄 b 1 2를 만들어 놓은 게 장이에요. 아... 그래서 유산균을 집어넣는 거죠.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 3고가 걸린 게 거의 비슷한 기전을 갖고 가요. 음... 그러니까 세가지 중에 두가지가 걸리면 이게 우리가 다사성 질환 중에 합병증을 유발하거든요. 아, 대사성 질환, 합병증을 유발하는? 네. 그런 음. 합병증을 유발하는 가장 문제점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음. 에너지 대사가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에너지가 잘 안, 대사가 잘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모든 에너지를 합성시키는 예를 들어서 탄수화미 포도당, 우리가 단백질 먹는 거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3대 영양소로 부르잖아요. 이게 정확하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배분돼서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에서 가장 절대적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물. 음. 물이죠 물 물이 있어야 가슴에도 은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네, 미네랄이 있어야 효소 반응을 촉매를 하거든요 음. 효소 반응은 저같이 지금 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행동을 보인다든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가 만약 효소 반응이 안 하면 슬로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 한번 움직이는데 2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여보세요라 단어를 할 때도 3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빨리빨리 에너지가 쓰고 빨리빨리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효소 반응이에요. 음. 이 효소 반응 촉진하는 건 미네랄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어, 그럼요. 근데 그 미네랄이 물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식물에도 필요하겠죠. 음. 그러니까 수많은 보이지 않는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런 효소 장으을 촉진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당화시게도 들어가 있고 당화수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인가요 아, 그러면 또 원가가 올라가서 <웃음> 아, 돈이 중요해서 네네. 원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저렴하게 네. 먹을 수 있게 식품으로 등록돼 있어요 아 식품입니까 식품 네. 아 그럼 이것도 식약청의 허가를 다 받고 당연하죠 식품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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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하고 맛있는 외식하라고 아, 그래서 5일치를 빼서 음. 25일치만 담봤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있었군요. 한 달에 25개. 네 맞습니다. 아,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고 건강한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Here we go.